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어,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임포트 기능에서 저희들의 에버노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좀더더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에 제가 노션을 설명을 하면서 임포트 기능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버노트에 있는 html 페이지나 기본 몇 개의 텍스트 형태들을 가져온 것을 저희가 에로 들었는데 이번는 이제 에버노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목록을 가져와서 임포트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요번 보면은 이제 어 임포트를 에버노트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면은 어 t 오달라라고 써 있습니다. 크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자이 크리트를 좀더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세팅의 멤버스 쪽에 그다음에 어 크리딧을 받은 어 크리 정보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은 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크레딧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추천을 해줘 가지고 크리에 많이 쌓였습니다 이제까지 에버넌트에서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i 포트 o r 에버넌트는 저는 아직도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떻게 미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에버넌트가 좀 미션 그래서 이 미션을 다 성공을 했는데 아직은 요걸 남겨놨습니다 어,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커넥틱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것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임포트에서 다시 임포트 페이지로 와서 에보너트를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은 이렇게 어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커넥팅을 아직 하지 시 않으셨다면 은 한번 연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 은어 이렇게 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인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저 예전에 한번 인증을 받고 다시 또 예, 인증을 받지 않아서 저는 이제 재인증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인증을 하시면 은 이제 에버노트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은 이런 식으로 에버노트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저는 예전에는 에버노트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다수를 지필을 어, 하면서 에버노트를좀 이렇게 팀원들하고 많이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이제 노션 쪽하고 노션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느라에버노트를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제 뭐 지필 IT 기술 지필이라고 해서 어 요것을 어 임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어 제가 썼던 예그 글들 있죠. 예 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글들을 보면은 어 빠르게 예 가져오죠. 그래서 에버러트 쪽에서 지금 글들을 가져오면서 페이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자기에 맞게 지금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요거는 거의 다 제가 어 텍스트 방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글 별로 안 써있네요 예, 텍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어, 여기에 어, 텍스트가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캡처를 떴던 것들이 어,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 책은 일부는 이제 뭐이 글들은 일부는 책으로 좀 나왔고요 몇 개는 그냥 쓰다가 좀 망그립니다. 그래서 완성도는 없는 거 글이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이제 메번버노트에서 어, 출퇴근 시간에 잠깐 잠깐 이렇게 떠오르는 글기들 아니면은 이렇게 제목들만 예, 뽑아놓은 예,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죠. 예, 임포트를 하시면은 거기에 있는 어, 워크플로 우 작성했던 것들을 한 번에 네,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다시 한번 세팅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미션들을 성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미션 예, 성공이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덕분에 거의 1년, 1년이 1년 아니고 몇년 동안 쓸수 있는 예, 크리딧를 저는 예, 얻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 예,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성공을 해보시면서 예, 몇달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크리딧를 한번 얻으시기 바랍니다